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제일 늦은 시기인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기록된 성극, 성경입니다 당시 세속적인 환경을 보면 헬라 철학의 그 그릇된 사조들이 만연하고 있었고 기독교 환경은 각종 이단 사설들이 침투해서 난무하는 실정이었으며 기독교 전경도 아직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4세기에나 돼서 이제 신약 정경까지, 전체 신규약 정경이 다 정경화 되니까요. 그때까지 뭐, 아직, 어, 수세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환경들을 고려하여 죄 백성들이 예수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의 영적 음미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써 영생의 의미를 <웃음> 어, 어, 잘 깨달음에 영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쓴 것입니다. 복음서를 예, 어떤 자들은 그이 요한복음이 유대 그 묵신문학, 개신문학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쓴 것이라고도 합니다. 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그런 데서 영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들은 유대주의자인 필로와 연결 연관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플라톤과 같은 사상적인 사상가와도 연결점이 있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그 형이상학을 얘기했고요. 실재론을 얘기했잖아요. 실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존재의 그 근본은 저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실재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명목 명목론이라는 게 이제 중세에 그 나오게 되는데 명목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없고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이는 게그 전부다 하는 거. 그게 명목론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게 굉장히 이제 명목론은 감각적 감각적인 그런 주장이 되고 실제로는 관념적인 주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그런 그런 이제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거 그게 전체를 그 하나님의 진리와 대조해 볼때 그것은 맞지 않은 주장이잖아요, 전부. 그. 실제 본질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거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그 글로도 갈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 계시문학이 아주 난잡한 데 비하여, 요한복음은 짜임새가 있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완벽한 그런, 그런 약속과 성취의 내용들이 있는 거죠. 개신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소설 쓴 거예요. 중, 이제 우리가 그 중간사의 시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 중간사 시기에 개신문학이 발달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그계시를 받는다고,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래서 뭐, 별, 그, 성경을 다쓴 거예요. <웃음> 어, 공, 저기, 어, 로마교에서 쓰는 그런 성경 뒷부분에 보면 그런 외경들이, 그, 묵신문학의 그,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그 외경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 위경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웃음> 예, 그런 것들은 그 짜임새가 없어요. 주님의 약속과 성취의 내용이 없고 모아지는 게 없어요. 하나의 그다 그니까 파편적이에요. 모아지지 않는 주장들. 영지주의가 물질 자체를 정주하는 데 비하여 요한복음 오히려 그런 것이 없으며 <웃음> 헬라의 반유신론과는 달리 철저하며. 중부 개념이 없는 플라톤과도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말이 어려운데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육체가 되신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에비구레오 학파하고 스토이고, 에피큐로스하고 스토이, 스토이 주의자들이 거기 나와서, 그 소리를 들어보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네들 관점으로. 자기네들 관점에서, 헬라적 관점에서는, 그 스토이, 저 에피큐로스 학파는 신이 없어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스토이고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저 구원받아서 살수 있나요? 굉장히 금욕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그 모든 번뇌를 이기고 평화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에피큐로스는 그, 그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쾌락주의로 살았어요. 아주 우리가 우리가 중심이, 항상 내 행복과 내 쾌락.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뭐, 이제, 불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백팔 번뇌를 벗기 위해서 그 금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거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다 수용해야지. 그래서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성부 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아무튼, 그 요한복음이 그런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썼다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요한복음은 그런 것을, 그런 용어들을 썼다고 해도 그것은 하늘의 본질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한 용어들로 쓰신 것이지,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준 내용은 그냥,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그, 유대교, 이제 그,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상은 유대 사상하고 헬라 사상으로 대별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대별된 내용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독보적으로 그 주님의 진리됨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하나님 세계에 어떠한, 구원에 어떠한, 민간에 어떠한, 종말에 어떠함을 말하지 않으시반유신론이라는게그 <웃음> 신이 없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신화, 로마 신화 보면 인간이 다 인간을 신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뭐가 낳고 뭐가 낳고 뭐가 뭐 어떤 힘의 신 태양의 신뭐 폭풍의 신 바다의 신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건 신, 근데 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드니까 이게 인간 모든 인간들이 다 신이 될수 있어요. 그 약간 범신론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유일신론으로 빠지지 않으면 범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미 존재하는 구약성경과 그 유대적 배경의 터 위에서 세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독특하게 게시자이신 예수에 대해 그 역사적이고도 신학적인 진술을 당대의 언어로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증거와 제자들의 증거를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아가는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가르침과 능력의 시행에 영적인 의의를 알게 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안한 뭐 그런 능력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표적과 기사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있는 니 <웃음>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적이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연결하여 해명을 합니다. 결국 세상적인 어떤 것을 예수님의 사역에 대입하여 허황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른 지식의 터 위에서 생성된 영생에 대해 바로 알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요한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어, 넘게 그세 복음서를 중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요. 오늘 그것과 대조되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그 내용,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공통적인 주제, 그 아버지라든지, 인자라든지, 사랑, 믿음, 그 공통적인, 이런 것이 공통된 주제들로 함께 하고 있지만 문체와 어휘가 아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 요한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사건의 외각적인 현상에 대한 기록적인 기록보다는 고차원적인 영적 의의를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의 추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은 형의사학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생, 탄생에 참된 의미가 뭔가, 신학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이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 차례의 6월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수세기 후 제자들을 아, 아, 저기 세례 받은 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 갈릴리로 오시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이 세례 요한의 투옥 후 예수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쓰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세례요한의 투옥 이전의 사역까지도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서에는 원수들과의 논쟁에 대한 부분을 길고 길게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다른 복음서는 그런 것들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독특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와 기도 그것이 14장에서 17장의 그 내용으로 나오고요.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에 관한 상세한 기술이 18장 18절이야, 19장 16절에 아주 어, <웃음>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출현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자세히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요한 복음서가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이미 쓰여진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당시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환경의 문제를 풀어서 섭리 가운데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갖추는 복음서의 내용을 썼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될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이제 공관 보음서하고는 다른 요한 보음서의 내용을 알려 주셔가지고 그것을 다 서로 조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명료하게 알수 있게 하신 거죠. 근본적인 면에서는 불일치되는 것이 없지만 공관 보음서만으로 주님의 지상 생애에 대해서 다 얻을 수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서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는 하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그래서 학자는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진을 주었지만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준 것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께서 그리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런 기록들은 유대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하고 헬라주의를 다 저들의 주장을 고려한 것을 고려해서 참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어떠하십 저들의 사상을 다 염두에 두시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간주하는 그런 사상적 흐름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실상 그 말씀을 예수님과 동일시했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우주안의 질서와 합리성을 원리로 서 인식했던 지적인 그 이교도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그릇된 사조들 중에서 대별되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전하는, 전하는 바는 이전에 언급되었던 내용들의 진정한 표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실체가 되는 거죠 이어서 저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예언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이심을 증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제시된 내용의 실체로 오신 그 분이심을 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께 대해 뭐라고 증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을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신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곳,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신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속사역의 어떠함을 뜻깊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안드레와 그의 동료들을 만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이 되심을 입증합니다. 요한은 이때부터 예수의 증인들의 증거를 기술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증거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명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대항하게 되는데 그들의 반대에 많이 시달리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는이일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점진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에 대해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구약이 계시되고 예언된 메시아의 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요. 나단엘과 나단아엘과의 대화 끝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으며.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이니라 하셨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베데스타 연못 사건 말미에 예수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공간 복음서에는 메시아의 그 은닉, 메시아 직의 은닉과 그 그의 고난의 필연성, 종말시 심판자로서의 그의 직무와 관련돼 표현된 것이고 요한 복음에도 그런 관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자요 인간의 구원자로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과 또한 그가 죽기 위해서 들려짐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하는 점이 강조되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에 대한 개념도 공간보금서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나 빌라도 앞에서 당신의 메시아 됨을 나타내셨다는 것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인식이 얼마나 철저하셨는가에 대해 예수께서 겪은 사건마다 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쓰셔서 구약의 그림자로 예시된 내용의 실체 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일곱 가지가 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표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만나의 실체이신 분이심을 보이시는 것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세상의 소경됨과 어두움을 고려해서 가르친 내용이고 도족이나 사건과 대비하여,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한 목자로서의, 그, 목자의 성취로서의그한 면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메시아 사역의 다양한 특성들을 그렇게, 어, 다양한 언어들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표시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으며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니라고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당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고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활동에도 동참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일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지금도 유대 정통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돌로 던집니다. 돌로 초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주의가 그렇고 헬라주의가 그래요. 그걸 다 고려한 표현을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이 어떤, 어, 어떻게 하나님 되신 것인가,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당신을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3의 하나님의 경영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 혼인가정 교회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 있었죠. <웃음> 그, 남녀 간의 관계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부 간의 관계가 그런 거라고. 이게 개혁신학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신학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나 뭐 여호와의 증인들 뭐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과 성신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요한복음에 나타내시고 성신과의 관계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기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신님에 대해 예수께서 게시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신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했고 예수께서는 당신이 성신께 세례를 받은 것 같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신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14장에서 16장까지 세, 어, 세 장에 걸쳐서 성신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성신님을 증거할 때 이런 성신님을 말씀 해야지. 그리고 그 성신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자기가 경건주의를 표방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살아가는 걸로 본을 보이고 그걸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교육이에요 그게 참 자녀 교육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까 혼인 가정 교회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삼위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할 때도 이게 이게 이론으로 밀어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신이 이런 분으로 무조건 믿어. 그리고 교회에 속해서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전,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고린도 전서 1장, 우리가 고린도서 저 강의를 볼 때도 그거 사실 다뤘습니다. 책망을 하는 것은 성신께서 책망을 하셔야 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도 성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자신이 이제 경건 생활을 하는, 한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그런 것을 본인이 누려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도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해요 우리는 그리토 하나가 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관계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완전해로 나가는가 그거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나누고 자기 누리도 않으면서그 이제 안내판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저쪽으로 가면 천국입니다. 자기는 한 발짝도 안 움직. 그 바리새이, 바리새지역이다. 주님의 주님의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 또 주님의 증거.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돼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자녀가 돼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 그 완전한 세계로 나아간다고 할 때는 시작하신 분, 진행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그 세계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이게 참 무서운, 그게 헬라주의가, 그게 무서운 건데요. 지식으로 다할수 있는 것처럼, 밀어대고, 하나님이 세우는 논리, 공식, 그걸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자기가 밀어붙여가지고, 잘,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이 밀어붙여. 그게, 김홍전 목사님이 종주목된다는 거예요. 주목 지고, 이렇게, 너 이렇게 살아. 열심히. 그렇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게 무식한 헬라주의, 헬라주의적 기독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조금 얘기가 좀엇 나가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 믿느냐 할 때, 그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 그 그러고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죠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신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많은 지식으로 밀어가지고 너 이렇게 믿어 전도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겠죠 그건 종교를 형성하는 거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형성하는 거지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좀 무지하고 좀 연약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으면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사단 같이, 사단이 그종주하는것 같이 계속, 계속, 뭐 잘해도 잘, 잘못했다고. 그러고. 계속 뭐라 그러는 요 원칙만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이게 전도가 아니라, 이게, 마귀 노릇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나 지옥 자식만 돼. 두루 다니다가, 산과 바다로 두루 다니다가, 다 끌어다가, 배나 지옥 자식만 돼. 그 본의를,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인격과 사역의 본의를 알지 못한. 그런 사람, 그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개혁신학을 잡아 대면, 그걸 권력으로 삼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걸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면 죽어요. 이게 자신을, 이게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 간다고 할 때도 얼마나 자신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보물을, 다이아몬드를 그지, 똥 묻은 휴지에다가 싸갖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지요. 냄새나는 세상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그 참, 언약 안에서 보배로 인정을 받았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그거를 아주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완성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 그 없으면 이제 다 가진 거같고 선생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성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약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그 자기 분명히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신의 사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성신께서 하실 일을 그 자신은 법정적인 만족을 시키고. 그 일을 적용을 성신께서 하실 것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도록 중보한다. 그렇게 말씀하 내가 끌어가지고 할, 한 하나, 아버지의 선택, 성부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고 성신의 사역을 믿으면 그걸 통해서 믿,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그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방식대로 죽으신 것까지. 그게, 그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죠. 요한, 요한복음 뿐만이 아니고 요한 일서에 누누이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은 내 자식이라도 어쩌지. 부부간에도 동상이몽이잖아요 같은 침대에 누워딴 생각, 서로 딴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 사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아무튼 이 상황에서 본대로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계시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과 표적으로 증거됐어요 구약에 실제로 오신 그 메시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의 그 사인, 그 표적으로 다 보여 주신 거예요. 그 이적적인 내용으로 다 보여 주신 거예요. 그걸 지난 우리가 마태복음 볼때 봤지만 그걸 안안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2장 그 부분에 그게 나온. <웃음> 그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죠 너무 답답하니까 <웃음> 신성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이 그러한 말씀과 표적에 게시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관, 그 메시아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그 영원전부터 선택하셔서 경영하실 경, 경, 경 것을, 그걸 다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토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다. 그걸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너 당장 예수 그냥 시인해. 그러고 입으로 예수 나 예수 믿을게. 그런다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신께서 그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진짜 그 세상에 구세주인 것을 그 깨닫게 해줘야 그게 그원 받는 거예요. 성신 세례를 받는 거 자라는 걸 확인하고 생, 저 종부송사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이 종부송사를 하니까 왜? 형식으로 본질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웃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자신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에 모든 사조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약을 통해서 알고 그 구약에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믿고 따르는 거죠. 여기서 믿고 믿지 않는 것의 시제는 부정과가 아닙니다. 과거의 단일한 한 행동으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복음서 서신 머릿말에서 이미 믿음의 문제의 전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 4장 54절에서 그 믿음의 문제들을 발제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12장까지 그 믿음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13장에서 20장까지 그 문제에 대한 절정을 나타내 보다 믿음이 뭔가?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도 있고, 믿음의 목적도 있고, 믿음의 방식도 있고.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과 사역으로 다 나타내 보이신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도 그걸 다 입증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전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을 믿는 믿음과 연결하여 영생을 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절정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으며 성신을 받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흐름을 잘 보면, 요한은 이 믿음을 전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도의 그, 그런 믿음을 잃지 않으심에 대해서 그 성신의 보증을 또 연결해서, 연계해서 말합니다. 그 믿음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믿음의 견고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묘사된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설을 잘 듣고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그 사역을 하고 그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믿음과 영생을 어떻게 연결해서 나타내는가? 그러니까 요한 요한 사도 요한이 그걸 다 고려하고 쓴 거지 그냥 받아서 쓴게 아니다. 인간의 믿음의 행위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성신님의 인도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그를 따르는 자들이 결코 흔들림이 없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토의 그 보호, 성신의 인도, 이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나온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따른다고 할때 그냥 몸만 따르다, 몸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6장, 그 66절에 보면, 오, 50, 56절인가, 아, 60, 6절인가 보면 그 말씀이 어렵다고 했고, 나중에 그 주님의 십, 십자가 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그 어렵다고 그러고 다 가버리잖아요. 다 가버린. 참 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토의 사역을 따라서 성신을 의지함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뭐, 예수님이 굉장한 이적을 표하고, 어, 기사를 행하니까 쫓아 다녔는데, 이, 이제, 그그 그 자신이 그걸 따라야 될 것을 얘기하면 다 도망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상태가 그런 모습을 띄는 걸 보면 그들이 이미 생명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아서, 어, 그, 떨어지지 않는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자기 쪽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와. 삶의 하나님께서 붙잡아준 사람들이 그,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믿음의 그 참된 믿음의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도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종주는 이것이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여기 그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간다는 걸 얘기하죠. 행위가 없이 믿음만 얘기하지 않. 그래서 저희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도 요한일서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분 안에서 죄를 깨닫고. 하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미, 믿음을 나타내고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항상 행위가 행위로 부인해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해 행위가 전체로 들여진 존재로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 그냥 위선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신 구원. 그걸 성신으로 받아 누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은 단단하게 서서 살아가는 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만 이게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가지고 그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박해한 이게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생각하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이삭과 사건, 이스마엘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생명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참된 목자들을 괴롭히고 참된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그 죄가 드러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저들은 <웃음> 반쪽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거짓, 거짓된 자들 특징은 반쪽 복음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구원하셨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하시죠. 근데 거기서 끝난다고. 거짓된 자들은 거기서 끝내. 행위가 없다. 믿음의 행위가 없다. 믿음의 결과가 없다. 믿음의 열매가 없어. 행위가 열매로, 행위로 열매를 알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누이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 강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그 나온, 그 행위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알수 없어요. 요한은 여기서 죄의 원인 때문에 불신앙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 있는 양심이 죄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독재자에게 반항, 독생자에게 반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거부하여 예수 그리토를 부정합니다. 어떻게든지 부정해요. 그것을 자기를 합류하죠. 자기네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서 저들이 율법에 충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충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한편으로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증거. 하나님께서 일찍이 생명의 두 측면, 일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계시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하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계명에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구경윤 하에서 그 가나안이 천국이라는 사실 알고 어 이제 그러니까 어 하늘에 원 원형이 있고 그그 그 원형의 그림자로서 가나안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플라톤 플라톤 철학하고 비슷하지만 근데 실 실체가 또 내려오셔가지고 실체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 그거는 입증할 수가 없어. 그, 중보자 사상이 없으니까. 플라톤 사상은. <웃음> 이들이 약속에, 그,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신명기, 그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 에, 모세가 그 이제 이, 이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너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에 부종하라. 아, 그는 내 생명의 장수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이 4장에서 얘기했고, 그, 천지와, 그, 천지를 불러서 너, 너희를, 지, 너희에게 지은 거를 삼노라. 그 4장 26절, 5장 3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 신해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그, 계약을 맺은 언약을 한그 방식 그대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신명계 2세대들에게 얘기합니다 시브리서의 다윗은 그것을 끌어다가 자기 당대에 오늘날이라고 했죠 시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시브리서 기자 시대에 끌어다가 오늘날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분은 데천년 뒤에 오늘 일로 볼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에요 그런 분이심을 아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그 그 언약이 우리와 우리 언약이에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그 사실을 그 구원에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그 이제 신자들이 오늘 우리가 그 계명을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 그 애굽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 산 거잖아요. 살아서 오늘날 그들이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그게 율법이 아니 생명의 말씀으로 계명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대에도 그것이 그 주님이 이렇게 증거를 하실 때그 주님이 그 구속의 경영을 세우시고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거하시고 본인이 당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당신의 말씀과 행위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요 그리고 자기, 자기 행위를 가지고 포장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죠. 바리세인들이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된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선생노릇렇다고 스스로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행위가 없어요 종이신학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종이호랑이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이 사탄만 믿는 그래서 다 사탄한테 잡혀 죽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인데 예수 그리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실제잖아요 메시아 종이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로서 오신 분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고, 교회 속에서. 그게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은 그 행위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함이 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는데, 그 요한은 말씀하는 생명이 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됐다 하고, 그 저를 믿는 것과 영생을 묶어서 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걸 나타내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그것을 나타내셨으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그, 그 이제 종교적인 여자입니까? 그리고 현, 현실적인 또 쾌락은 다 취하는 여자근데도그 그,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가서 그 알량한 그, 그 종교성을 가지고 그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그걸 다 드러내셔가지고 이제 베시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시죠. 그, 그 안에 뭐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싹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말을,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르다에게도 나타나죠. 그리고 도마에게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당신 안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 요한봉 17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카라사대,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토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토와 그 생명, 그리고 그것과 영생, 이걸 다 이렇게 이게 저 직조해가지고 아주 유기적으로 직조해가지고 처음 요한복음 초도에서부터 쭉써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영생을 연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으로 주를 믿는 믿음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윤리적인 측면이 특징적으로 부각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 등을, 등에서 을 그것을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같은 죄에 빠지, 빠지지 않는 <웃음> 요한복음, 아, 오늘 본문에는 생명에 대해서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라든지, 그리고 5장 21절로 29절, 그리고 6장 38절로 40절, 그리고 11장, 39절로 44절 이런 등의 내용을 보면 그 현재적인 측면 생명의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쭉 연계되어 나타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미 얻었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그것을 완전히 취할 것 그러니까 저 믿음과 영생과 완전한 부활 생명의 부활까지 다 연계해서 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측면의 영생에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현재 중생을 체험하는 생명의 소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완성의 것까지 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 창조 시의 초 창조 시의 목표였던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영화 되게 해가지고 그그 그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간 게한 초창조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창조 때도 단번 영화로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이미 왔지만 그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함께 그런 바른 정서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화돼서 완성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그것이 이제 완전한 걸 요구한 건 아니고 그리토의 순종 가운데 그 완전히 주어진 것이고 그거를 따라가는 걸로 그 생명의 움직임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처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구원이 서로 교차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걸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한번 보면 3장, 3절로 5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중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선택과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언약의 종으로서 일하시는 내용 속에 믿는 자들이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교환복음 13장 5절에 여기에 그런 내용의 내용이 내용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윤리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구원사와 관련되어 있고 종말론과 관련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의 역동적인 실제가 그리토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생명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자들에게 그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결합을 나타내는 영생으로 그렇게 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중심으로 그리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 대한 것과 그분을 믿는 것과 생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그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음부터 말씀을 전개했고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과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믿음의 원천이 거기 있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웃음>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어, 누리게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때 그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재료만 가지고 부호하게 종교적인 행시, 형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다음에 주의 공동체로서의 한 사회를 어, 이루는 그 성격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체 분자들이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그런 구원을 알고, 그리고 어,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연합돼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 또, 어, 사미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형식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요. 사는 게 재미없고. 그냥, 그냥 옛날에 안 믿을 때 살았던 게더 자유롭고 행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와 영광을 부여하게 알고,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은 그, 그 뒤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점점 더 완전해로 나가려고. 교회도 그래서 더 깊은 도리 가운데, 에, 자꾸 나가야 돼요. 한 사역자는 거기까지 섬기고 가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고, 후대, 후대가 거기서부터 좀더 진전된. 그런데, 이 이걸 이미, 이미, 이미 주신 것을 못 누리는 상태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여한 걸 줘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게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식에 완전하신 분이고, 지식에 완전하신 분이고, 덕으로도 완전하신 분 그걸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건데, 요만한 것 가지고 지식을 나타내고, 세상적인 걸, 그 비슷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위선적인게 없어요 악한거죠 악한 그 어, 어, 하나님의 엄미로운 심판을 피할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놓고 그걸 따르게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쉬운 멍해가 되고 자유롭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거 네뭐 꼼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할수 없어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웃음>